오늘은 사도행전 인물강의 일곱 번째 시간으로서 아볼로와 브리스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오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그 1차 선도 여행 때 뭐냐면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이제 안디옥 에서쓴고거고요 그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카전후서를 쓰게 됩니다. 요번에 오늘 볼지는 전더 전도, 그, 전도 3차 여행에서는 어디로 나냐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 전설 쓰고요. 그다음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후서를 쓰고 고린도 고린도 교회에 가서 로마서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증거하겠습니다 요것은 신약 성거의 역사적 상관관계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사도행전은 무엇 뭐 때문에 쓰여졌어요? 사도들의 행적을 보고서 쓴 거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 주는 그런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번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말씀드리고 아, 전번 시간에 했던 것이 2차 전도행 15절에서 또 15장 36접서 18장 22절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3차 전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행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히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굳건히 했다는 건 뭐냐면 자, 뭘 얘기할까요? 자, 이게 뭐냐면 교회를 설립했다는 것이 국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점섬으로 표현했던 이유는 뭐냐면 갈라디아 지방과 브르기아 지방이 어디에 가는지를 갖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선으로 표시된 겁니다. 과거에는 그 직선으로 축축되어 있었는데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어느 지역인지 몰랐기 때문에 점선으로 표시된 거고요. 자, 바울의 사명은, 그, 사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사명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어, 정말 당신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항상 성령이 함께 했고요. 만약 성령이 함께 했다, 우리가 보면 성령이, 그 전번에도 보면 그마게도냐갈때 성령 그 환상이 보여서 마게도냐아 오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성령이 함께 했다면 사실 고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바울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감옥에 촉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길도 안된 길을 갔다가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음만 그쪽으로 막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공격도 받고요. 정말 고난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 보면, 보겠습니다. 자. 네, 중요한 것도 여기서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여기서 보면, 그, 여기요? 여기 한번 보면, 그, 이제, 에베서로 가죠? 에베서로 갔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바울이, 안디옥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선교 거점을 안디옥에서 에베소스로 옮긴 거로 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교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에베소에서 뭐냐면 고린도 사람도 와 있고 오고 편지도 왕래하고 사람도 오고 왔다가 인적교류가 많이 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러니까 교류와 파송과 방문과 여러 가지 인적교류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웃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항상 에베소에서 강론을 했었죠. 자, 여기 그 기본으로 해서 한번 가겠습니다. <웃음> 자,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웃음> 자,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의 두 번째 큰 도시죠. 그 로마의 그러니까 알렉산더 그 이태리야 그게 두 가지 큰 것인데 알렉스는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볼라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이 사람은 아볼라 뜻은 뭐냐면 웅변과 또는 뭐 파괴자, 침략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 앞에 정말 열정적으로 토론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냐면 저또 보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워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 요한의 세례만은 알따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어, 저 에베스, 저 에베스 교회에 가서 자기가 얘기를 하죠. 에베스 교회에서 이렇게 강론을 하죠. 그러니까, 불스킬라 아굴라 딱 보니까, 아, 저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도를 정확히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좀, 좀 가르쳐 줘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그 아가야로 건너, 그저 저, 그, 그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굴라를 갖다 데려다 놓고서, 하느님의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니까, 러이 사람 뭐냐면, 그 아굴라 같은 경우는 2% 정도 부족한 것 같다. 브루스킬라 아굴라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 저, 아, 아, 아볼로를 갖다가, 아볼로를 갖다가, 그, 가르쳐 주죠. 근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아볼로 같은 사람은요, 어, 정말 그, 똑똑하다 그럴까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지만요, 알렉산디라서 그 로마에서 두 번째 큰 도시였는데, 거기에는 뭐냐면, 그, 수리학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교회학 같은 것을 너무너무 많이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70인 성격을 번역된 곳도 결국은 어디예요 거기였거든요. 알렉산드리아 거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뭐예요 정말 그,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런 곳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똑똑하고 아주 정말 그 자신감도 있고 언변도 잘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많이 알았습니다. 불구하고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같은 어떻게 보면 장사꾼이죠. 장사꾼한테 들 군들이 얘기하는 것같다 경청하고 아주 그 사람들을 맞아서 존경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 사람의 인격이 참 잘,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한다고 얘기하죠. 아가야로 간다는 게 고린도께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가구성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그 그 누구예요? 그... 브루스킬라 아구라가 그것을 편지로 써주죠. 편지로 써갖고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형제를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로써 영접하라고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런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 힘 있게 유대인의 말을 저, 이어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겁니다. 자 뭐냐면 자, 아가이로 넘어갔죠. 에베소서 아가이로 곧바로 넘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아바 아볼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박식하고 언변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 표현할 수 있겠고요. 알렉산드라 출신의 성경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력, 지위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입지 못하는 못하는 그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아까도 얘기 했지만. 불리스기와아골라에다가 겸손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그 말을 들었던 그런 아주 보면 인격이 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탁월한 능력과 탁월한 언변을소유자고요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프리스기와 아굴라한테 그 성경에 대해서 정말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그런 겸손이 있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요 자기가 진리를 구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다음에 겸손하고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고요. 겁이 없고 대담한 사람이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정말 그 주에 나오있겠지만 나오겠지만 겁이 없이 자기가 어떤 거 있어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내네 형제들아 근로의 집배 집편으로 너에 대한 말을 내가 들렸다. 그러니까 바울한테 글로야가 찾아왔죠. 그래갖고 글로야한테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뭐 그리스토파 이렇게 그 파가 나눠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토가 어찌 나눌 수 있느냐. 바울이, 바울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바울 이러면서 세례를 줄수 있느냐. 못 주는 거 아니냐. 그리스토의 중심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라이 바울은 얘기하니다 어, 얼마 전에 그 요셉 목사, 요셉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우리 교회, 저도 마찬가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목자는 예수님 한분 뿐이고, 우리는 뭐요? 우리는 양을 지키는 개다. 양을 지키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목자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 자 고린도에서 정말 사도도 아니었는데 제자도 아니었는데 사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한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였다는 얘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4절하고 2 1절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이은말이래 나는 바울,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유기 사람이 아니리야.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무엇이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심고 물을 줄수 있지만 잘하게 할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뭐냐면 너 잘난 척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돌보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냐 야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나라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1절에 보면 그런 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하느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자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울이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세게,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전부 다 너희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누구예요?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브리스킬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브리스킬라. 브리스킬라 아굴라가 에베스 교회에서 에베스 교회를 갔다가 그 만들죠. 그 다음에 로마가 서는 로마 교회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로마 사람이었고요. 아주 부유한그 그 사람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 아굴라와 결혼하고 아굴라를 갖다 아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자기의 로마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권리를 모든 것을 갖다가 박탈당하고 포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지금도 저, 지금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을 후원한 평생 동역자였고요. 가는 곳마다 가정계를 세운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헌신적인 믿음의 소유자였고 사업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까 뭐야 사업에서 뭐냐면 텐트 메이커죠.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자, 자 여기서 보면 뭐를 느끼고 있으냐면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기득권을 다 포기했는데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지위, 재산 능력 모든 거가 다 포기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벨벌린 유대인과 결혼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저 어떻게 보면 그저 글라우디오 저 황제 때쪽 요마에서 쫓겨나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모든 이득권, 기득권을 다 포기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요? 해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굴라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일터사역자죠. 글라우디아 황제가 유대인을 쫓아났을 때 브리스길라와 함께 쫓기, 쫓겨났던 사람이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한 4년 후에 글라우디아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로마로 들어가죠. 저 효력이 정리됐때 다시는 귀환했지만 추방당했을 때 앞날을 알수 없었다. 없죠. 추방을 당했을 때그 당시에는 내가 어떻게 됐을지 몰랐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내가 앞에 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서 내 기득권을 갖다 잡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죽음은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그런 믿음처럼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한테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후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 지금 그, 그 처음에 나왔던 거. 그러니까 처음에 그 처음에 그 그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어떻게 만났는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에서 만나죠.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갔더니 거기에 뭐예요? 본드에서 쫓겨난 사람. 본드에서 난 사람. 본드가 비두니아의 바로 위쪽이 본드입니다 비두니아에서 본드에서 태어난 저그 아굴라가 있었고요. 브루스길라 로마 사람 브루스길라와 같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생업이 같으므로 그 바울도 텐트 메이커였고 텐트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란을 권면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처음에 바울과 아, 아, 저 브루스킬러와 아굴라가 만난 그 시점이었죠 고린도에서 만나죠 자자 자, 여기서 보면 자. 그 로마서에 보면 16장 3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불스키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 목까지 내놓았냐고 나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목숨까지 내놨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저희 집은 뭐이 사람들이 로마에 있었을 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거기 그 가정 교회 문안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라가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안에서 자이 내용이 뭐냐 면그 교안에서 저그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및 오네시오의 지배 문화를 항상 뭐냐면 디모데 우서와 고린도 전서와 로마서가 나오는데 항상 뭐냐면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 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하느님 말씀을 전포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브스킬러와 아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바울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있을 때바울이그 위쪽 에베스에서 와고 그 위치방으로 갔을 때제 제자들을 만났죠. 그때 이제 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받았냐 그랬더니 아, 저희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너희는 뭐야? 너 세례받았어? 그랬더니 아니면 뭐야? 너 성령 세례받았어? 그랬더니 저희는 요한의 세례밖에 물 세례밖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가서 성령으로 기도해주고 세례를 성령으로 베푸니까 베푸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들 모두가 열두 사람이 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사람 누구를 만나냐에 대해서 내 인생과 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 지표 내 사명이 뭔지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내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뭐예요? 권능을 받죠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명이 점점 커지고 확대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소명이 무엇인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수들을 보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노래를 잘하고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찬양 사역자들이 많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일반 사람들은 가수나 트로트 같은 걸 하죠 요새 뭐 TV만 틀리면 트로트 트로트가 나오겠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사명은 목소리를 통해서 상대편을, 어떻게 요 감동시키고 상대편을 그 기분 좋게 만들어주라고 만들어주신 게 하나님이 노래 부르라고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잘하는 것, 그 사람의 재능이 바로 소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 소명을 갖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그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일반 노래를 부르면서 그살 것인가? 아니면 찬양을 부르면서 살 것인가? 그것은 뭐냐면 선택의 것이죠. 근데 만약 우리가 소명이라는 것을 알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목소리를, 목소리를 통해서 상대편을 갖다가 설득시키는 사람, 그 감동을 주는 사람을 만들었자면 우리는 찬양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돈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브리스길라와가, 브리스길라와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들, 그것이 뭐냐면 뭐예요? 내가 잘살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 따뜻한 사랑과 내 사명이 무엇인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19장 8절에 보면 자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복음의 해방꽃이 맞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맞서면 싸움이 나니까 피하고 그렇게 됐죠. 그것은 뭐예요? 자, 그 사람은 들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 갖고 어떻게, 따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께서 따로 세웠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보면 뭐예요? 복 경계선을 그것을, 그것을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 그 사람을 구별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과거에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친했던 사람과 지금에 친했던 사람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과거에 친했던 사람들이 어떤 좀 저는 거리를 좀 두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과 나누면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 자체가 싫기 때문에 안 가는 것도 있습니다 안 만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구별된 사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말씀에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자,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개 동안 아시아에 사는,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얘기를 하고 있어요. 2년 동안. 자, 여기서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바오, 여기서 에베스에서 몇 년, 저 얼마큼 있었냐 보면 2년 3개월 있었다는 얘기죠. 자, 8절에 보면 뭐예요? 석달 동안 얘기하죠. 석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십0절에 보면 두해동안이 그러면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하나님의 바울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채만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어지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이게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도 박장대저 그 신앙촌이 있죠. 신앙촌 그거 똑같은 거였죠. 그 사람의 발 씻은 물도 뭐각 구성 뭐 먹고 뭐 피부 피부병 낫고 여러 가지 이런 거가 있었었어요. 좀 보면 그런 걸 했는데 그렇게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건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면서 뭐가 했습니까? 바울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뭘했냐면 이방인들 선교를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19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했으면, 이걸 이제 보고서, 바울이 이런 거 고치는 거 보고, 어떤 사람이 왔었냐면 저, 그,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들이 이걸 보고서, 자기도 똑같이 한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하되, 예수를 의지하여 내 명하노니 귀신을 나가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다 하는데, 너는 누구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들어가 갖고 어떻게 해요? 그 그들을 상하게 만들어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게 만들어버리죠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다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보면 보면 예배소에서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다고 얘 기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요? 중요한 것은요, 이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랬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이 더 무섭단 얘기예요.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걸 기적을 보면서 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은 별벌일 없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책들 같은 것들, 마술책 같은 거 전부 다부살라버렸어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그것은 은 5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책을 갖다가 불태워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은이라고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 항상 힘이 있고 세력을 뻗쳐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저 21절에 보면 자, 일이 순후 바울의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있다가 후에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무슨 얘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엘 거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갈 거라고 자기가 예언을 합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은 마게도냐를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웃음> 자, 그때, 그때쯤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지 않은 소동이 쓴 거예요. 데모드리, 저, 어, 데메드리오라는 그 뭐냐면 그은세공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버려, 벌어갖고서 사는. 자, 왼쪽에 그림처럼 아메데이 저, 그, 저 신을 만들어갖고 그은세공에서그아데미스칭을 갖다 만들어갖고 세공해갖고 팔았던 사람인데 이게 뭐냐면 가서 얘기하니까 뭐냐면 신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자기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업이 저 위기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 자 그들이 저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오, 무슨 얘기야? 에베소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 뭐 이런 거 갖다가, 어, 그저 사람이 그이 사람들이 저 잘못됐어. 그아데미어가 그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시내가 요단의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드 유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갖다가 붙들어서 연극장, 연극극장 그 극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바울이 보니까 자기와 같이 갔던 사람들이니까 안 되겠다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막고 그다음에 관리들이 다 막아버리죠. 자,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 하면서 그 문란, 그러니까 그 물란하죠, 전부 다. 불란하고 태반이 어째서모였는지 저차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웃음> 유대인들이 우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해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의 변명으로 하나 그가 유대인 줄 알고 소리쳐 이르되 예배서 여신 아데미는 유다다. 라고 소리치는 거죠. 자,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관계없을 것 같고요. 자, 자, 19장 3 5 4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와갖고서기장이 그 예배사람 들그큰 아데미 제우스에 내려온 우상을 신전을 누가... 신전 직위가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웃음> 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장이, <웃음> 아, 죄송합니다. 자, 서기장이 와갖고, 야,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 신전에 물건 을 도둑질 했어? 그 다음에, 저, 무슨 얘기를 했어?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냐 이 사람이 너희를 붙잡았어. 뭐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 사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했다는 걸 믿는데 그다음에 뭐냐면 진짜 신은 어떻게요? 해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정말 진짜 신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서기장이 무슨 얘기냐면 야, 이게 무슨 죄야? 죄 아니야. 나면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대메드로가 뭐냐면 그뭐세요 너희가 그렇다면 재판도 있고 그다음에 자 재판할 수 있는 사람 있으니까다 고소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 외에 저 그러면 그 다음에 민회에서 결정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공식적인 모임에서 다 해결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소유와 불법 집회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있으니까 이 소동에 서변명권 없으니 해산해. 불법 집회에 대해서 우리가 책명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이 소동 끝내. 빨리 끝내!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데모디르가 아무, 그, 저걸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소유가 그쯤에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 제자들을 불러 권한,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떠나버려요. 마게도냐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에 이르는 것은 거의 고린도계입니다. 고린도가 있는, 그러니까 아가야가 헬라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석달 동안 있다가 여기서 석달 동안 있으면서, 있으면서 고도에서 로마서를 집필 하죠. 자, 그러면서 뭐냐면, 자, 여기서 하는 얘기가 잘 중요하신 게 뭐냐면, 아, 아, 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이 아들, 소바도그 다음에 데설로니카 사람, 아, 아리스타고, 그 다음에 세구, 더베 사람, 가이오,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두기고와 어, 드로, 어, 드로비모, 이 사람들이 왜 여기서 모였냐면요. 자, 이 사람들 이 전부 다 들어와러 가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모뭔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금을 갖다가 죽기 위해서 각 교회마다 모여서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자, 그러면서 6절에 뭐냐면, 무교절 후에 빌리포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저 이래를 머무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왜 이렇게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자, 보세요. 자 이게 이제 도, 돌아가서 이제 가서 들어와로 가죠. 자 여기서 보면 이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나 이는 되순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고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선 문장 여기서 뭐예요? 들어와러 가는데 무교주로의 블리보로에서 배로떠나다세만에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저 그저 7일을 머문다고 얘기했죠. 자, 무교절 후라는 곳에 무교절은 뭐예요? 무교절은 그 출애굽기 그러니까 6월절 지난 후에 일주일이 지난 후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6교절 무교절 후에 아까 뭐냐 뭐예 오순절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생각하세요. 그 6교절이 그저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십이 있는 후에 무슨 얘기요오절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뭐냐면, 지금 무교절 후니까 7일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43일 정도에 내가 드로에서 예루살렘 가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무지 급해진 하 거죠. 사람들이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냐면, 그 주간에 첫날에 떡을 때려 하여 모였으니 그들에게 강론하는데, 밤중까지 계속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두고란 사람이 창에 걸쳐 있다가 떨어져 갖고 이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때 이제 그 바울이 가서 딱 보고서 뭐냐면 그몸그몸 그몸 안에 안거 말하되 그 몸을 안거 말하되 생명의 그 얘기 있다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올라서 떡을 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나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뭐예요? 이 기적을 갖다가 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전부 다 뭐냐면 뭐냐면 이그 이방인들한테는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었지만 믿음에 믿기 때문에 이런 걸 자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1 3 장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스로가죠 여기서 자 여기서 보면 이겁니다. 자 아스로 가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아스에서 미들 미들레네로 가죠. 자 미들레 미들레도로 가는데 미들레네인데 미들 자 여기는 미들 밀레도라고 얘기죠. 했미들레도라고 얘기하는데 자밀자 미들레라고 네 되는데 미들레로도 하고 밀레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오 저기오로 가고 그 다음에 사모로 가고 밀레도로 가는 거죠. 그니까 미들레네 갔다가 뭐냐면 저 위에서 보면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다수에서 다수에서 자 미들레네로 갔다가 여기서 기호를 갔다가 기호에서 사모를 갔다가 여기 밀레도로 간 거죠. 자, 밀레도가 이제 유명한 거죠.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에 에베소교회를 들르고 싶었는데도 불리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밀레도로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밀레도 하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자, 일로 와. 너희들이 와, 여기서 뭐 16절에 말해, 바울이 에베소를 지나 벨 타고, 에베소를 지나 배타고 가기를 작정하였으니, 이는 대순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가미라로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통과, 에베소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0장서부터 나오는 그 내용들이 이제 밀레노 고별 설교가 되는 거죠. 밀레드에서 에베소,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한 것들을 쭉 얘기해 주고, 유계원의 간교, 시험당한 것들을 주고, 다 모든 걸 보여준 거죠. 그치, 무엇이 유익한 건지 물어보고, 다, 여러분한테 다 가르쳐 주고, 내가 다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2 0에서부터 오늘 본문 맞습니다. 성령에 매우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 못하노라. 성령에 매우서 간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과 나를 기다린다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은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 정도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오늘 엄숙히 선언한다 여러분 가운데 설령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뜻을 여름에도 정했기 때문에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이것은 모두 다 뭐예요 당신네들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레노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또 뭐라고 했냐면 다시 보지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온양대를양를 위하여 위하여 삼아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럴 때 뭐냐면 자기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양대를 위하여 내 행동을 조심해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이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어떻게요? 죽일 것이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온 양떼를 잘 섬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8절에 보면 여러분의 양떼를 잘 섬겨라. 여러분이 여러분이 감독자로 여러분을 감독자로서 세웠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늘의 아들의 피로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돌보는 감독자로 저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떠난 후에 그런 얘기를 하죠 떠난 후에 그 어떤 이가 교회에 들어와 양떼를 해줄 것이다 그것은 나는 알고 있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 0절 보면 여러분 중에도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간질 시키는 사람 아주 가만히 서로 그 사람을 꼬실 사람이 있을 것이다 유혹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므로 여러분께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을 갖다가 교육시키고 내가 여러분 갖다 그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2절에 여러분은, 여러분 이제 하느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느님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과 거룩한 백성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말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3절, 내가 아무이, 아무도 탐내지 아니 했고, 그 다음에 이 손으로 쓰는 것을 모두 내가 벌어서 다 모든 것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약한 사람들 을 도왔고, 그저 죽고, 복이 따시면서 기억하여 내가 모든 것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것, 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따고 했고, 내가 전부 다 줬고, 이 말을 한 후에 모든 사람과 기도하면서 다, 기도하고 니 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울은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은, 그로 말미암아 매우 시, 더욱 근심하며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왜냐하면 마지막 에베소 사람들한테 자기가 어떻게 잡힐 것을 갖다가 벌써 예측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이저이 이 바울은요. 자 21장에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고스로 가갖고 그 다음날 로도로 해서 자 바다로 라 가서 가죠. 자 이게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바다로 라 가갖고 어떻게 해요? 두루로 가죠. 베니게를 건너 배를 건너서. 두부를 갔다 왼편에 두고서 두로로 가갖고 그다음에 거기서 짐을 풀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어, 그다음에 자 여기 잠깐만요. 자자 자, 여기서 뭐냐면 이제 들어가죠. 여기서 들어가는데 뭐냐면 이튿날 그다음에 그 어, 빌립의 집에 들어가죠. 그 일곱 집사 중에 가이사라이가 갖고 뭐냐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뭐냐면 그 뒤에 그 딸이 딸이 예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다음 에 여기서 누가 들어오냐면 자 21장 10절에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어, 바울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자 요새 그림처럼 그 바울의 허리띠를 갖고 왔고 자기 손발을 다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이빨이 이 퍼리띠 주인이 이렇게 될 겁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 겁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7절 29절을 보면 선지자들이 이 사람 아가보라는 사람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11장에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에 이르니 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사람이 그한 사람이 일어나 성녀라 말하되 천하에 큰 충년이 들리라. 글라우디어 때, 그러니까 그 라디오 황제 때 천하에 큰 흉년이 올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다 그러니까 그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 돈을 걷어서 예루살렘교다 갖다 주는 거예요. 자, 그, 그때 얘기했던 예언한 사람이 아가보인데, 아가보가... 바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걸 보여줘 두 번째 나온 이유는 악업을 한 사람이 어떤 그런 신빙성, 신뢰성, 그걸 보여준 거라고 좀 보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됐어요.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벌써 저 전번에 도 말씀드렸지만 이 얘기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19장 21절에 보면 자 마게도니아의 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어떻게 해요? 아가야로 자기 그 코스가 다 얘기를 하는 거죠. 마게도니아에서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간 다음에 뭐예요? 작정했다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후에 로마도. 어, 보아야 하리라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루살렘 갔다가 어떻게 로마로 간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내가 죄인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벌써 누구요? 바울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또 보겠습니다. 20장, 20에서 2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보라,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이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 무슨 얘기야? 자기가 벌써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벌써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랑,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사명은 내 생명과 똑같다. 내가 달려갈 길은 나의 사명과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게 만약 끊었다면 내가 생명 죽는 것도 관계없다. 사명은 뭐예요? 우리 존재가운데 있고 생명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져 이다 하고 그쳤나. 라 무슨 얘기예요. 벌써 바울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그것이 주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가이사라의 몇 제자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부러 사람 나손을 데리고 저 간이,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그 마지막 주가 나오죠.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어떻게 해요? 너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그 자기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순교했죠. 거꾸로 매달려 껍질 벗겨서 창에 찔려서 죽었죠. 그러니까 뭐에 바울도 자기가 어떻게 돼요? 내 증인이 될 거란 각오를 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매었다는건 뭐예요? 내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사명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성령이 내게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나한테 그걸 가르쳐 주셨다 이겨죠. 하지만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교다 조금 더 귀한 곳을 여기지 아니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무슨 얘기야? 내, 내 생명은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가치도 없는 거야. 나는 예수님의 그사명의 하는 것 자체가 내 생명에 내 생명에 귀한된 것을 느끼지 못해. 나는 어떻게 돼? 내 사명을 마치는 것이 난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나의 존재 가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레슨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 제가 십몇 년 전에 그때 그때는 저는 불교를 믿었고요. 정말 그 전혀 다른 그 삶을 살았죠. 정말요.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전공보다도 저는 다른 직업의 전공을 갖고 있었고요. 그것이 내거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상대편의 마음을 읽어주고 상대편을 갖다가 설득시켜주고 상대편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의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사명이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내 생명과 사명과 존재는 다 같다 내가 갖고 있는 존재의 가치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내 사명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내생명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저희가 사도행에서 전 배우는 레슨입니다